안녕하십니까.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.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전원주택 및 세컨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 파도 소리가 잘 들립니까? 오늘은 바다가 맑고 하늘도 맑고 파도도 잘 치고 있는 바닷가에 왔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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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앞 겨울 건너편에서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여기가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이쪽에 국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어입니다 이렇게 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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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포항IC입니다 여기가 포스코입니다 여기가 포항공항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도구해수욕장입니다 도구해수욕장 이 방향으로 가시면 여기가 마산리입니다 직진하시면 여기 구롱포입니다 구롱포 남포항IC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산리입니다 여기가 마산리입니다 이 도로가 동해면에서 오미곡 가는 방향입니다. 여기가 마산리입니다. 마산리에 있습니다.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. 바닷가 드는 주택 세컨 하우스 매매입니다.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매산리 지목은 대지입니다. 대지 돼지 면적은 270제곱미터 8 0 평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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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매 금액은 1억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나 한 1억 500만원으로 매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모